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누가 보곤 어, 누가 보음 19장 1절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라 이러만한 자가 있으니 세리장요 또한 부자라 자, 예수께서 어떤 사람이 가여 보고자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가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와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대해서 우르러 보시고 이르시되 삿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늘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 유하러 들어가라 하더라. 삿개오가 서서 죽게 해서 자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죽게 사오며 만일 이것을 네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매나 갖겠나이다. 예수여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어, 저는 누가 복음1 9장 일절에서 어, 이0절 말씀을 가지고 따라서 예수님을 예수님은 예수님을 예수님은 만난 사람, 이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말씀을 러분때큰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 아, 어, 우리가 이 땅에, 어, 의인을 구하려 온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새 제가 이렇게 쭉 돌아다 보면, 하, 정말, 어, 교회, 교회, 대형교회나 좋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보면, 하, 전부 그냥 다 멋있게 생겼어. 하, 다 생기고, 또 막, 어, 남자들도 막, 또막 정치인들도 막 그쪽 가고, 막, 보니까 막 가수들도 그러고 그러고 그러고 어? 그리고 내가 쭉비추는 거니까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은 내 보자 전부 대가리 좋더라 대가리고 자 그래서 야 어? 처음부터 그랬는지 아니면 죄인이었다가 보세요 죄인이었다가 예수를 만나고 따서 죄인이었다가 죄인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것인가 아, 이게 참 중요한 의미를 갖추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사가 30년 목회하면서 제가 아, 교회는 크게 성장을 못시겠지만 정말 예수님의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응?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아. 그래서 예수 님은 예수님. 죄인들의 친구다. 예수님. 아 요새 자, 병원이 어잘 돼요 못 돼요? 아, 병원이 막 병원은 요새 막 병원은 막 계속 증축하고 막붙쩍붙쩍 새로 짓는 병원이 많더만. 그것은 뭐냐면 환자가 많다는 거예요. 아 이제 저는 병원 망해버려라. 그럼 의사들이 뭐 어떻게 하지, 막. 아, 어? 막 의사들이 막 때를 지어 몰려. 왜우려하고막 알아버리지, 샥! <웃음> 막. 환자가 뭐, 어? 환자가 그 정신병원도요. 정신병원도 막, 크으, 만 원이에요, 만 원이에요. 그러고 막, 어? 신경정신과 병원에 가버리지, 막. 어휴, 막 계속 환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야,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장 2 1절에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할렐루야 이는 자기 백성을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한다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할 뿐만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이 석가문이 있는데요 아, 석가문이도요. 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불교에서 유명한 성, 성철 성 스님이라고 있었어요. 그분을 깜짝 놀랐어요. 어? 그분이 돌을 닦는데요. 10년 동안 방 안에서 앉아 있었던 야, 나 못, 나 못해. <웃음> 10년 동안 방 안에서 벽을 바라보고 돌을 닦았는데. 에? 그래서 밥은 어떻게 하고요? 밥은 넣어줘. 그래서 그분이 엄청난 걸 깨달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정대 아, 나는 정말, 내 죄가, 내 죄가 태산 같구나. 나는, 어? 나도 들은 얘기인데, 내 죄가 태산 같구나. 내가 악이 불못에 들어가구나. 이렇게 보겠다는 거예요. 네. 아, 여러분. 예수님이 왜 필요합니까?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발행된 것만 터다. 예수 예수. 기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아이고 저 목사님 예수에 미쳤네 아이고 장로님 예수에 미쳤네 좋은 소리 나쁜, 나쁜 소리 야 좋은 소리야 할렐루야 아이고 큰사님 예수님 미쳤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 자주 만나야 돼 그래서 여번 시리즈로 아주 세 번째야 어떤 깡패나 건달이나 인간 말종 이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 변화되고 아 네. 축복받고 아 네. 여러분 한나라 백성 되는 줄믿으시바랍니는 아 네. 우린 천세에 강해야 돼아 네. 천세에, 강하자. 천세에 강하자 이 땅에 있을 때만 나 지옥 가보고 예수 믿으면 안 되나?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 안 돼요. 지금이시 할렐루야. 천세가 지금입니다. 할렐루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은 아리라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는다. 아멘을 크게 컨상을 쳐야 돼. 어? 아멘 하나 마음으로 믿어 의에. 그러니까 어? 로마서 10장에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신해야 지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입으로 신하면 되는 거야. 네. 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요, 오늘 예수님을 만나면 그래서 그런 사례가 많아요. 제가 초대교에 큰 부흥강사 김익도 목사님이라고 제가 지적했어요. 제가 한 10년 전에 시간 이 줄다 시간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빨리빨리 해야 돼. 네. 아멘 네. 제가 10년 전에 그 40대 중반에 일산에 어느 교회에 부의를 갔어요. 그래서, <웃음> <웃음> 네? 그래서 막 이런 찬송을 막 불렀어요. <웃음> 아, 죄송합니다. Yeah! 설교하시네, 잘라서. 할렐루야. 그런데 거기, 다90다 된, 아, 80이 넘은, 아, 권사님이, 아, 나를 쫙 이렇게 보면서, 하시, 내가, 어? 일제시대 때, 아, 김익두, 김익두 목사님의 풍연를 내가 어릴 때 참석했는데, 목사님을 쫙 보니까, 이뻥 예, 아닙니다. 이. 할렐루야 네. 목사님을 자 보니까 그 목사님을 보는 것 같다 그래요. 할렐루야. 네. 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그때 내가 아 그렇구나. 나도 큰일 할수 있구나. 네. 여보 우리가 주일날 이게 설교가 여러분 어 지금 유튜브로 올라가서 어, 한 주간에 한 800명이 제 설교를 듣고 지금 그래서. 어, 이 의대를 받고 있어요. 매주마다 800. 그래서 오늘 내가 저 찍은 청년이 안 와가지고 내가 아, 안 찍을라 그러다가 또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었어. 할렐루야. 유튜브 안 하시잖아. 어. 어. 할렐루야. 기다리는 성도에서 찍는 거야. 할렐루야. 자 김익두, 김익두 목사님이 초대교회에 능력 있는 북강사였어요. 그리고 그, 그분이 쓴 책을 갖고 있는데, 이적 연구해라는 책에서, 각종 이적과 능력을 행한, 그, 김일두 목사님이, 원래부터 착했던 사람 같자, 응? 응? 아니야, 건달이야, 건달. 하, 이 사람이, 을이 사람이, 저, 한경북도저 신천면이라는 곳에,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어요 자 빨리 해야 됩니다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 는데 그래가지고 어릴 때돈 어려운 줄 모르고 태어나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요새 말하면 수백 수백억 이상의 되는 재산을 물로 받았어요 여러분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다고 해도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어? 어릴 때는 고생을 좀 해봐야 돼 할렐루야 고생을 알고 세상 물정을 좀 알아봐야 되는데, 그러다가, 친구가, 친구, 이제, 이제, 스물 한, 이십대쯤 돼서, 돈이 있다게 친구들이 막달라보는 거야. 아, 익두, 너가 최고야. 나는 세상에, 너를 너무너무 좋았어, 내가. <웃음> 내가 너가 있잖아. 간이라도 빼달라고 하면 내가 확빼주수 있어.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그걸 믿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증을 잘못 써서, 응? 보증을 잘못 써서그 만든 재산이 쭉 <웃음> 날라가 버린 거예요 <웃음> 여러분 원래 가난하고 원래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던 사람은 조금 힘들어도 별 문제가 없어요 응? 그런데 부자로 살다가 옛날에 서울에서 어느, 뭐, 어느 아파트에서 뉴스밤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죽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날 아주 아주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아, 아니, 어? 재산이 6억인가6억인가 6억인가? 7억이 있었다는 거야. 그걸 왜 죽었냐, 니까 그러니까 10억이 없어 죽었대.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여러분! 근데, 그래도, 이때가, 이, 이, 김혜익도 거기서, 이제,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방, 그래, 사람을,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나서 사람을, 사람을 잘하네. 변화시키는 거나, 서론,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말씀과, 말씀과 성령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에요.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팍, 필, 술 먹고, 필, 술 먹고, 술 먹으면 또 모를 피요가 있다. 아어쩌겠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냥, 소, 사람들을 괴롭히고, 시비를 거는 거야. 그래, 그래 소문이 그냥 소문이 쫙, 그냥, 신천면에 소문이 쫙, 나서. 응? 저, 저 사람이 좋게 소문 나야 돼요? 나쁘게 소문 나야 돼요? <목소리도> 좋게 할렐루야! <목소리도> 오늘 사랑 교회 여러분, 좋은 교회다 소문 내시 바랍니다. <목소리도> 아, 우리 교회, 교회 시원찮아. 이러면 안 돼. 할렐루야!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할렐루야 네. 우리겐 사랑이 많은 교회 네. 능력이 있는 교회 네. 한정원을 기조하게 생각하는 교회 특히 장애인을 기조하게 생 네. 아멘 할렐루야 네. 네. <웃음>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그실천변의사람들 그 시장에 갈 때는 꼭그이뚜이가 그 그러니까 그 선왕당에다 비는 거야 선왕님 선왕님 오늘 제발 우리 김익두 청년 만나자않주세요 만나면 요절납니다. 이렇게 채말 인간 말좀김무 누가요? 이승 이승 치고 어떻게 되냐면 아니 어떤 나무꾼이 말해요. 좁은 길로 이렇게 착 가는 거야. 좁은 길로 착 가는데 어. 너무 무서우니까 발발발 떠온 발발, 거야. 어어 발발발 어? 발발발 발발, 발발발 발발, 떨어 떨어서 그래가지고. 어. 인사를 곱하게 했어요 인사를 곱하니까 그래서 이 김익도가 술 아, 취해가지고 모두가 뭐, 곱하야너나 아, 알아? 그러니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면 나도 모르는데 왜 인사해 이 자식아 <웃음> 손이 막 완전히 무새 탁 치니까 어? 혹이 튀어나와도아다가또 남은 꿀만나와야 이 사람, 이 사람아. 저기, 저기, 저, 이두기가 저기 있는데, 응? 어? 절대 너 안을 채 하지 마. 내가 안을 채 했다, 내가 이봐봐. 응? 어? 할렐루야! 네. 그래가지고 여러분, 모르쳐가고 가는 거야. 터쳐가가는데딱 걸렸어. 그치. 예. 아이아 예. 너나 알아요, 몰라요. 아이고, 이 신천면에 익두이장문님 모르면 <웃음> 간첩이죠. 그러니까 아는데 왜인사하네이 자식아? <웃음> 하나, 하나 그래서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요 여러, 주님은요 여러, 누구든지예 주님을 만나면 다 변화되는 줄 믿으시고요. 네. 여러분 용광로가요 용광로가 저 포항 개천에 용광로 온다고 5천 달러 5천 달러. 근데요 우리가 잡철이야 잡철. 에? 잡철이 잡철 이런 강철 세무책이 뭐, 누, 뭐, 누, 뭐 무쇠, 이런, 무쇠 이런 전부 다 끌어모어가지고요 그 용말로 속에 집어넣어요 용말로 속에 집어넣으면 한참에서 뭐가 돼서 나오냐면 생물이 돼서 나오는 거야 응? 할렐루야 생물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응? 그렇때이 성령의 불은 너무 뜨거워서 할렐루야 성령의 불은 너무 뜨거워서, 성령의 불은 너무 뜨거워서, 여러분, 누구든지 그 안에 들어가면 다 녹아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제 서양 성교사가요, 하루는 서양 성교사가 여자 성교사가 탁, 이제 코멍맹이 소리 나는 거야. 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믿고, 어, 구원 받으세요. 어휴, 아, 르고요르고 그래서 전도지를, 전도지를 탁. 나도 책에서 읽을 거야. 오해하시면 그일 났는데. 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 근데 이 사람이 사연 성교사가 이 익뚱인지 모르잖아요. 그 익뚱이도 당신도 술, 당신도 술 처먹지 말고 하러고요 어? 근데 우리고 있죠? 외국인 저자들은요, 한국말이 서툴러가지고 그게 욕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래서 오우, 젊은 친구, 당신도 술참먹지 말고, 아. 그, 이 화가 났을까, 화가 났을 뭐, 나보고 참먹어 그러면서, 이 전도제를 팍 찢어가지고, 흠, 코를 풀어가지고, 예수는 예수, 무슨, 이러고 가려고 그러는데, 그래요. 내가 깨닫고, 여보세요. 내가 캬, 그러는 게요, 능력자의 말은, 능력자의 말은 예언성이있어 예언성 어 아멘 2 0 0 이천 우리 한권사님 <웃음> 큰 능력받고 할렐루야 능력이 지금 왔어 내가 보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웃음> 큰 능력받고 어? 큰 축복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언성이요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능력받은 목사님들 성절 건들면 안돼 <웃음> 할렐루야. <웃음> 큰리 어, 말이야. 족박 제일 족박 잡아라가 걸. 그러려 그럴 목대언목가볼 때는 대언목에는 그런 목사님 없어. 그러나 혹시 있을지 봅니까? 응. 할렐루야. 네. 큰 역사에 술집이 되시마다. 네. 그러니까 어. 어이신커 새가 요었그 어? 그래서요. 이 말에는요. 이 말에는 영적인 다 영적 영적인, 성격, 영적인. 그래서 영적인 말은요, 그것이 그 심령 속에 팍 꽂혀요. 쏙 기름, 쏙 기름 뭘씌어쏙 기름 뭘씌어 예이, 오늘 뭐 없어. 그러면서 갔는데 그 밤에 잠을 자는데요. 그 영적인 말.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심령 속에 팍 박히는 거예요. 저도 말씀을 많이 외워요. 말씀을 많이 외워요. 왜냐면, 그래서 어,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냥, 말씀이 예수님이신데, 내가 성령을 받고, 변화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담아놔야 돼. 아, 네. 아멘! 아, 네. 그게 예수님이, 어? 하신 말씀, 그게 능력이야, 말씀. 따라서, 아, 말씀이, 말씀이, 말씀이. 아, 네. 능력이다. 아, 네. 근데, 이, 어, 당신 커, 서가요 없다. 그, 썩긴 물속로 집안에서 집에 와니까 어, 그 소리만 들리는 거야. 어, 당신 거 썩어요. 아, 그니까, 어, 그니까, 그 영적인 말을. 그그 아, 그니까 자꾸 참, 잠도 안 오고, 어, 당신 거 썩어요. 어, 당신 거 썩어요. 어, 그니까 일주일 내내 그러니까 진짜 코가 썩는 거 같아. 정신병 걸런것 같아. 어? 어, 당신 거 썩어요. 길 가다가도, 술 먹다가도, 어, 당신 거 썩어요. 담비피드 어, 내가 큰일 나어그고으은 어떻게 돼? 그래가지고 수소은 내가 그 여자가 어디냐 수석이니까 아, 그거 저기 어어양금이 세운 교회거든. 어 여자 천도상. 그래 막 <웃음> 주일날 막그 그, 사람 언제 보이냐? 언제 보이니까 주일날 보이대. 그래 주일날 교회를 찾아갔을까? 찾아갔어요. 할렐루야. 찾아가서 쳐 보니까 그 당신 거 썩어야 하는 전도생이 계셔. 아이고 저 뜻선님 내코좀안썩게 주세요. 아이고 내코안썩게 당신 그때 안 칼진 목소리로 당신 거 썩어야 하는그 소리자부터 내가 코성냄 새나리나 코성 안 되니까 내가 그러니까 정말 낳고 싶습니까? 예. 네. 여러분 네, 예수를 믿으세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고 해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코가 안 섰습니다. 정말 그러면 예수 믿고 해개하면 코가 안 섰습니다. 아 그럼 그때부터 그래요 마베물을 여시기 바랍니다. 아, 할렐루야 마베물을 열고 성령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서 이렇게 면요 다성령그러런데 기록에 하면이 김익두 가요 술 먹고 남 때렸던 거, 술 먹고 행패버렸던 거, 막, 막 술값, 술값 달라고 그래서 막 주먹집을 뒤져버렸던 거. 다 해결, 할렐루야! 다 해결했어요. 해결을 6개월 해, 6개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세계와 성령이 들어가면 예수님 만나고 성령이 들어가면 오늘 예수님이 성령이 나오는 해결, 해계, 해계 역사 터진 얘기하고 그런은세 사람이 되어서 세 사람이 되어서 그는 어, 목사가 되어서 지금도 여러분 그 공상주의 공급은 그 공상주의 인민군 개혁군한테 여러분 숨겨있지만 그 누가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변화된 줄믿으 시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원래 삭개오라는 사람은 삭개오라는 사람은 여러분 키가 아떻게 작은 사람이야 키가 작은 사람이야 그래서 키가 보통 사람보다 키가 이 어깨 밑으로 내려 그런데 이 삭대가 뭐하는 사람은 세리장이요 세리장 세리장, 세리장. 세리장이 목사님 세리장이 뭐예요 세리장은 돈 거두는 사람인데 세금 거둬 로마, 로마의 악잡이야 우리도 일제앞 악잡이 갈듯이 로마의 악잡이야 그래서 세금을 거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원 거어가지고 예를 드는 거예요 오해시면 그사람도 50원은 노마에 바치고 50원은 어디로 자기 주머니 어떻게... 그래서 삿개가큰 부자였어요 그런데 삿개오 마음속에는 돈이 많아도 허전한 게 있었어요 여러분 돈,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할렐루야 직업이 아무리 좋아도 아, 예수님이 없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 마음이 호전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오직 우리 마음은 예수님이 오셔야만이 우리 마음이 꽉 채워지고 행복해지고 감사가 넘치는 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꼭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그런데 여기가 있어요. 내네 우리 예수님이 우리 마을로 지나가신데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듣고 신보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려고 모이니까 키가 작으니까 키가 작으니까 예수님이 안 보여 그냥 포기해 능력 받을 때까지 능력 받을 때까지 은혜 받을, 받을, 받을, 받을, 받을, 받을 때까지 축복 받을 때까지 기도하자, 기도하자. 포기하지 마세요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쉽게 포기하면 여러분 천국 못 가요 아, 네. 할렐루야 그경겨와니나삿가요 아, 네. 그래서, 사계가 요새 말하면 장, 세, 세무청장 쪽대로 높은 폈을. 아, 그런데 예수님이, 키가 작으니까 예수님이, 꽉꽉, 예수님 이못 보는. 딱, 쫙, 뽕나무가 뽕나무. 뽕나무. 뽕나무는 보통 나무에 누가 올라가요? 나무에. 나무에 애들이 올라가고. 는 올라가. 어른이, 어른이, 에 세무청장, 돈 많은 부자. 아. 저 뽕나무에 올라가가지고, 뽕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아이고 최대 체면이 말이 아니네 그래도 아니야 체면이 중량한이 아니다 할렐루야 체면을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된다 간절한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그냥 난 능력받아야 된다 나는 은혜 받았고 인생 대박을 터트려야 된다 할렐루야 이게 그 삭교가요 그 목남에 올라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셔요 어? 어? 할렐루야. 예수님도 네가 왜, 그래서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예수님은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는 분이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고, 어,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울고 있으면, 우리 주님네가 왜, 주님 같이 울어, 같이, 같이 우리 해주 같이, 그래서, 네가왜 이렇게 슬피우냐? 그렇게, 주님이 그렇게, 그렇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낙도야, 둬요 아, 그 우리 울지 말고 기뻐하시바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수많은 군주 예수님 마음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사람은 여러분 어, 우리 옆명 사람은 노래 여자들은 노래 잘하고 얼굴 멋있는 임명웅이를여자들좋아하더라 할머니 테레트도 좋아하더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다고 좋아하잖아 할렐루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할렐루야 사람은, 여러분, 서울에 막, 강남에 막, 어, 막, 수, 수천명이 모이고, 막, 교회에 막, 잘 져서 막, 좋은 옷 입고 막, 난 말이야. 그런, 그런 교회만 예수님이 좋아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는 말 마음의 중심은 우리가, 이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말씀자는, 할렐루야. 말씀, 최선을 다해, 여러분, 찬양하고, 우리 들이 여기 오신 줄 믿으시바랍니다. 음. 그래, 예수님이 다 아세요. 그래서 사껴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막, 비켜라. 근데, 사람들이, 어, 저 예수님이 어디로 가자? 그래서, 그리고, 그리고, 비켜라. 하고, 착한데, 어? 어, 근데, 아이목나무에 어, 올라가서 개오를 갑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내가 너무 슬퍼하고 고통스러워. 주님이, 야, 그렇게 니가, 내가 있는데, 왜 내가 슬퍼하고 고통스러워 하냐? 내가 있는데, 너나안 믿냐? 안 믿겠뇨. 근데, 요 살게요, 야. 응? 야 내려오너라. 그니까, 그니까, 우리가 은혜 받는데, 체면이 가 던져버려야 돼? 네. 어? 내가 내가 70이. 목사님, 내가 나 70이 넘어가지고, 내가 겨울에 서천랑거리면 되겠습니까? 이거 맞아. 다, 다, 여러분, 둘이 만나려면, 그러면, 그러면, 사교는 꼭나무에 왜 올라갔어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 만나려면, 예수님 만나면 박수 치고 할렐루야. 어? 예수님 만나려면, 차아 어? 박수 치고. 박수 치고, 어, 내가 동생아, 하나님을 믿는 자, 막 박수 치고, 막 통성기도 막 해고 해야 돼요. 아멘. 아멘? 자, 그래서 네. 여러분, 삼계워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 되겠다. 예! 예수님, 우리 집에, 아니, 사람들이 나보고 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한 우리 집에 들어오신다고요 다 아, 삿개호를 무시했어 아유 저 나쁜 놈저개 같은 놈저저 <웃음> 저 욕심쟁이 저 세금쟁이 손가락질 하는 그런 그런 사교의 집에 예수님이 오신다 하사삿가 더욱 참말이에요 그럼 참말이지 내가 언제 거짓말 했냐 그래서 사개가 꽁나무에 부... <웃음> 그러면서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음속에 들어오면 아, 딱 예수님이 예수님. 마음속에 들어오면 진리가 들어오면 눈이 정상 생각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 네, 어? 아, 네. 중장과의 진리가 그래서 어, 로마서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가 삭개오요 예수가 자기 집에 들어오신다고 하니까 삭개오의 생각이 참 내가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마당에 내가 얼마나 악독하게 세금을 거뒀나 그 생각이 나는 거야 네. <웃음> 할렐루야 네. <웃음> 여러분 존 뉴턴의 노예상인 존 뉴턴이 나중에 목사님이 됐더라고 아, 네. 악질로의상인 악질, 악질로의 상인 존뉴턴이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회귀하고, 인생을 역전시켜서, 주의적이 돼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원래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사교가, 예수님! 내 재산, 재산의 절반을 똑 잘라서, 가난한 사람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지 말아야 돼. 음. 목사님, 나도 가난한데. 그래, 나도. 근데 제가, 참, 보세요. 그, 우리 부자들은요, 내가 부자들은요, 뭐, 밥 먹자 그래도 잘안 먹어요. 배불러서 못 먹어. <웃음> 부자, 그냥, 부자들은 뭐, 부, 요새 애들저지금까 뭐, 애들요, 뭐, 사줘봐요. 우리 엄마가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런 거, 아무나 사주는 거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 그데 그래 제가 이렇게 가난한 사람, 막, 죄송합니다. 차, 그니까 이렇게 힘들게 사실, 아, 뭐, 바지 줍는 할아버지, 아, 이런 분들은, 그래서 내가 차, 그리고 제가 녹상병원에그 청소하시는 83살만 할머니하고 친해졌어요. 근데 병원에 가면 꼭, 근데 오늘 근데 뭐 그래서 우리가 뭐 편식으로 여러분 시원한 거 시원한 거 정말 음료수 갖다 사서 야 토토시가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 어? 요새 그런 거 정말 애들 어린이 낳으요 우리 이런 거안 먹어요 이리 쉬그래서 <웃음> 네, 그러니까 오늘 삿개하고 여러분 그래서 주위에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 돼 아멘, 아멘? 네, 아멘. 이게 축구받는 피결이야 그래서 이 사기오가 이 구원받는 비결이에요. 구원받는 비결. 사개오가 그다음, 그데예수님은 오늘 내가 너희 집 유화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집에 구원이 이루었다라고 바로 말하지 않았어요. 사기야 키가 키가 키가 자고 뚱뚱해가지고 아 이렇게 선로하지가 아, 선생님 내가요 재산을요 뚱잘 이거를 뚱 잘해서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고요. 그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그 정체들 남의 것다 받았으면 토해내. 이 자켰다. 할렐루야. 어. 남의 그 몰래 받았으면 토해내. 근데 이게 작게 오고 있어요. 딱 그래. 내가 남의 것을 뺏은 게 토색. 남의 것을 뺏은 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능력이야. 아멘. 네. 여러분 뺏은 거 없지 뭐다. 나눠주지 마. 뭐. 목사님은 뺏은 거 있어요. 어. 나는 뺏은 거 없어요. 어? 내가 남의 것을 뺏은 거 있으면 네 배로 갚아주겠다. 그러고 사기오가 지갑을 열었어. 나 그때 어두세 개를 뺏어 갔잖아. 어? 근데 두세개네배 여덟 여덟 세개 빨리 내놔. 아 그래? 다 청산해주고 그러고 나니까 오늘 예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할렐루야 돈밖에 모르는 세일이 사기오. 어, 삭개고도 예수님 만나니까 여러분 정신이 제대로 들어서 여러분 돈쓸줄 아는, 돈쓸줄 아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보살피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봐, 어, 불량배 깡패, 건달이었던 김익두 도 예수를 만나고 목사가 되어서 초대 교회 풍사로 풍 보금 전도에 앞장을 섰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꼭 만나시고, 보살님 만났는데 자꾸, 자꾸 반복해서 강조하시네요. 기분 나빠요. 이러 분들. 만나도 또 만나.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각박하고, 뉴스만 들어도 성질 나고, 환경이 너무 짜증나고 힘듭니다. 또 대한민국 다이원한과 분이 혈기가 깍혀 있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꼭 만나서 인생 역전을 시키는 귀한 우리 성도님과 한국이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